자 지금부터 이제 색채 미술 심리 카드하고 타로 카드가 우리가 교육을 하기 이전에 상담법을 교육하기 이전에 어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개갈적인 것도 우리 사장님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지 이제 청주에서 이제 판을 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답이 없어요 청주, 청주에서 다 판을 펴려고 하면 알아야 뭐 판을 펴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색채 심리카드하고 타로 카드하고 이제 수리 심리하고 수리 사주가 다 풀린 거야. 완셋도로다 풀렸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릴 때를 계시면서 어릴 때 아기들이 어렸어 이 이와 연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가 뭔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는 색채 미술 심리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아기들하고 엄마들하고, 우리가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 집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기들하고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우리는 보통 3살에서 10살, 3살에서 10살까지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자, 3살부터 10살까지의 기점이라는 것은 아기들이 인지가 안돼 있는 상태 그렇게 일반적인 지식들이 옳고 걸음을 떠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아기들은 이 두뇌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3살부터 10세까지의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나왔던 거 우리 타로 카드 타로카드는 인지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1살 이후부터, 생각해보면 11세 이후부터, 우리가 젊은 사람들, 그렇게 소위 말하는 한 30대 정도, 30대 정도까지가 이것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거예요. 타로카드는. 그러니까 아기들을 어, 대, 색채 미술 심리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지가 안 돼. 머릿속에 뭐든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가 적용되고 타로 카드는 어떻게? 기존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정립이 많이 됐어요. 두뇌 속에서는. 어식적으로 정리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 타로 카드가. 돼. 그런데 나이가 좀 들게 되게 되면 이때는 타로 카드를 쓰는 것은 우유곡절을 별로 안긋은 사람들. 세상살이가, 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직까지 인지 못한 상태. 그래그러니까 쉬는 초라고 생각하면 되네. 쉬는 초까지는, 이 타로카드가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조금 더들고, 자식이 엄마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은 그 시점부터, 그렇게 엄마 나이는 보통 40대가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리사주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40대 이상에서는 수리사주가 통하지 이 타로카드 색채심리 이런 것이 통하지를 않은데 통하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장애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학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게 되면 우울증, 대인기피증, 조현증, 뭐 이래가지고 이 복잡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리적인 이것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 타로 카드만 갖고는 안 된다며. 또한 어떻게 해? 술이 사주만 갖고는 안 돼. 왜 술이 사주는 타고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변화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러면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이 심리가 또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수리 심리학이 돼요. 그러면 나이가 40대가 들게 되게 되면 게되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주로 가지만은 여기에는 우리는 장애, 그렇게 심리적 질병 심리적 질병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주만 가지고 안되고 이 심리학이 우리는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을 우리는 바꿔 갈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자 <웃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태어나,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 모든 분야를 이제 커버를 할수 있다는 거다 커버를. 그럼 완성이 다 됐다는 거다 이제 그제? 자, 그러면 이 색채 심리 카드는 어떤 분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돼. 그러면 오늘 <웃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담법을 배우는 것은 엄마랑 함께하는 멘토 카드라는 게 있어요. 엄마랑 멘토 카드를, 이거 특허를 추진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멘토링 카드도 추진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 특허권이라는 것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 심리도 특허를 내놨고 수리, 사주도 특허를 내놨고 천부경 타로카드도 특허를 내놨고 우리는 색채, 미술, 심리 카드도 이 특허를 다 내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특허권에 상표 특허권에 상표 서비스 특허권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간략하게 쭉 오늘 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번째 색채 미술 심리 카드는 엄마가 결혼을 해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우리는 태교법이라는 거죠 일단 태교법 그러면 이제 동생이 또 태어날 때도 이 태교가 있어요 둘째가 태어나면 그런데 그동안에이 태교법이라는 것은 아, 잔잔한 노래 들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자왜 엄마가 자식인데 바라는 목적이 뭘까 그러면 예를 들면 손자인데 바라는 목적이 뭘까 아, 똘똘하게 잘 크고 자기가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뭐가 발달되어야 되겠어요 아, 이것이 발달된다 올바른 것을 잘 받아들이고 올바른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고 올바른 직장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기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뇌 개발이라는 거예요 두뇌가 어떻게 개발시키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태아 때는 엄마가 맹탕 놀았는데 그러면 태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 태어나면 그냥 맹탕 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자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아기도 따라서 엄마의 영혼과 태아의 영혼들은 연결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된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아 아기도 어떻게 느끼야? 아 지금 시간에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놀고 싶다 하면 어떻게? 놀아야 되고 노래를 듣고 싶다 하면 더 노래를 들어야 되는 것이 이태규법이라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아기인데 전달하는데 맹탕 엄마가 뭐 운동하고 싶다 해서 운동하고 하루에 계속 반복하면 안돼죠자 예를 들게 되면 왜 반복하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조그만 아기라고 하나 보자 애기가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겠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놀고 싶은데 공부하려면 공부하겠나?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엄마가 이 애기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죠? 애기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까지는 애기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색채 미술심리카드라 는 색채에 보게 되게 되면, 색깔을 보게 되면,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색에 대한 인지력을 갖고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색채 미술 심리카드 갖고 쫙 돌려 갖고, 야, 애기가 지금 공부하고 싶다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태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그 엄마가 공부하는 거야. 애기 대신에 엄마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읽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싶다면 노래를 하는 것이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태교법이라는 거니다 그러면 태교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행이 있어요. 엄마가 요구하는, 이 애기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엄마가 행동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바라는 쪽으로 이 두뇌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죠 이것이 재능 개발이라는 거예요. 재능 개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어, 아빠가 어사라고 하자 예를 들게 되면 아빠가 어사가 되든지 아빠가 가수가 됐다 하면 이 애기는 뭐가 되는 것이 좋겠나 어사가 되든지 가수가 되는게 좋잖아 그쵸 가만히 있으면서 애기를 가만히 놔두고 잘되든잘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노래 아무리 잘 해봐야 연습 안 시키고 훈련을 안 시키면 가수가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재능 개발을 엄마가 하는 것 대신 자 이것이 우리는 태교법에 사용된다는 거다. 그래서 태교법은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게 되면 아기의 심리를 읽어서 엄마가 함께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엄마가 바라는 이 재능들을 우리 가미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아기가 지금 이 두뇌가 형성되 가게 되면서 올바른 것을 형성시키는 두뇌 개발 프로그램들이 여기 세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다는 거다. 자,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까 아기는 처음으로 무엇을 배울까? 어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가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가짜 쥐꼭지를 계속 입에 물리노니까. 그러면 엄마가 또 속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엄마가 속인 그렇게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거야. 이 거짓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애기들인데 이 가짜 쥐꼭지를 먹으실 때 젖이라고 먹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네 이빨을 튼튼하게 만든다. 입의 운동을 하게 만든다. 요렇게 하고 밀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지금은 처음부터 아기들인데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야, 엄마가. 가짜부터 미기거 그럼 요새는 또 우리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초부터 저 사람 한 번도 미기 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우유만 갖다 미기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가짜만 미기는 거야. 그러면 애기들도 가짜가 습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애기들도 일단 유아원 가보자. 유아원에 가보게 되게 되면 유아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일까? 유아원 시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림 시간일 거요 그죠? 그림 그리는 거. 그런데 애기가 3살, 4살, 5살 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그렸을까? 아기들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라 하면 아기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못 그리는데 그리라 하면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까 잘못 그리면 니는 뭐 상상력이 없다 니는 뭐 두뇌 근이 없다 아기들인데 또 조금만 주고 아기들인데 또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이 사있으니까. 이 성장을 해 가게 되면 어떻게? 전부 다 거짓말만 배우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전부, 전부 다 거짓말만 배우는 거야 자그 이제는 그렇지. 그래서 시대는 지났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인데 색채, 미술, 심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아기들은 두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흡입하는 공부에요. 흡입 공부. 보면 무조건 이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기들이 어떻게 아,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그리라고 못 그리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대신 그리죠 아, 집에 가서 니뭐했노 네 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그리준 것을 집에 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어떨까 그게 도장이 어떻게 찍혔을까참 잘했어요 찍혀 놨다 참 잘했어요 얘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도장은 참 잘했어. 지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어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 참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을까? 이러면서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미술 학원에 딱 가게 되게 되면 미술 학원에 어린애들 미술할 때 미술 그릴 수가 있나? 그제 사람 모양이 어떻게 그리지쉽수게그리지겠나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은 대충 도와 갖고 그림을 그린다. 색칠만 조금 하고 그러면 참 잘했어요 하는 목적이 뭘까? 아, 우리 딸은 어떻게, 미술에 재능이 있으니까 계속 미술 학원에 보내라 하는 거다. 약밥 치는 거잖아, 약밥 치는 거. 그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유준 선생님은 어떻게, 어떤 것을 알아야 되겠나? 이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거. 미술 학원과 저는 뭐 묵고 살기 위해서만 무조건 미술로 강요를 하겠지만 어린이식 같은 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로 재능을 개발해 주고 음악을 잘하는 음악을 개발해 주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개발해 주는 것이 이 뭘까? 어린이집의 그 장점이잖아 그거는 한 가지 목적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잘될수 있도록 재능을 개발해 줄수 있도록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유치원에 가게 게되 되면 유치원에 가게 되면 애기들은 어떻게 오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 학습. 그러면 오감이라 하면 우리는 첫째 가장 많은 것이 눈이다. 그지? 두 번째 귀고. 세 번째 입이고. 네 번째 뭐지? 어 코. 다섯 번째 우리는 손과 발이다. 손발. 감각기관이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가짜를 입에 밀리 있으니까 어떻게? 이쯤다 거짓말이다면, 그지? 그러면 아기들은 냄새를 아니, 먹어보지도 안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냄새 맡아갖고 그것을 학습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건 거짓말이다는, 그치 그럼 아기는 뭐 만질 게 없으니까 뜨고차고 아주 기초지기거든. 그럼 이거는 별로 우리가 인간의 이 두뇌 개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 어릴 때는. 그러면 어릴 때는 이거 두 가지가 이거 두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가게 되면 어떻게 자, 미술 공부와 음악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유아원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야 가만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음악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그 음에 대해서 뭐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한 태에서노래만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는 어떻게 응? 그거 뭐 부르는 거 수준이다 그래서 이 두뇌개발에 다소 크게 도움이 안된다 제 이런 말을 했으면 그렇지만 은 음악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학습을 잘 안해요 공부 잘 안한다 이 말이야 그치? <웃음> 그렇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게 되면 왜? 학습을 잘안 해요 학습이 어떻게 이 두뇌가 학습하는 머리로 발전이 안 되고 자꾸 이 예능 쪽으로 노래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이 어릴 때 이것을 설득을 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누가 문제냐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엄마가 문제인가야 노래도 잘하는 것도 이 두뇌가 학습을 시키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노래만 자꾸 시키다 버리고 노래 잘한다고 해고 노래만 자꾸 시키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어떻게? 해? 성적은 자꾸 쳐줄 거잖아 학습이. 그럼 공부하기 싫어. 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교육은 잘못된 거야. 자 그런데 가장 뛰어난 것이 이 눈이라는 거다. 눈은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을 보게 되면 하루에도 파노라마식 이게 보는데, 수 시간은 계속 우리 눈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파노라마식으로.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만은 우리 자니 손이 움직이는 거, 우리 파곤자님이 볼펜 움직이는 거, 책에서 어떻게 딱 쳐다보고 꽃이 보는 거. 이게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이 눈이 이 내식을 두뇌를 우리는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채 미술이 가장 뛰어난 이유는 색깔로서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들은 어떻게 이 색채 미술이 가장 큰공부예요 색채 미술이 가장 뛰어난 공부다 그러면 이 뛰어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색 크레파스 갖고 아기들인데 는 때는, 어릴때는 이 크레파스도 만질 필요가 없어요 색깔 자체를 모르는데 크레파스 색깔 그거 갖고 잘했니? 모른 색칠 공부만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색의 근본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에게 아기들인데 아기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색채 공부를 시키는 이것이 미술 공부.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애기들의 심리 공부도 이어서 우리는 분석을 해놔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을 선택하고 색을 고르고 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색상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아이의 심리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다 자그 다음에 이것이 애기들에게 그래서 색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애기가 성장하게 내게 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모든 과학적인 두뇌부터 시작했고, 이론적인 두뇌와 의 손의 두뇌는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학문적인 이론이 여기에 부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색상의 공부도 있지만, 도형의 공부도 있고, 숫자의 공부도 있고, 이것이, 이이 단계에 들면, 이제 숫자 공부도 있고 도형 공부도 있고 색상 공부도 있고 미술 공부도 있고 이런 공부들이 이 두뇌를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게 뭘까요 토마토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어떻게 구별할까 색깔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애기들은 어떻게 이 사과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낳고 크기가 어떻고 색상은 진하고 연하고 이런 것 갖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슬고 하니까 어 이거는 사과고 이거는 토마토고 이거는 수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뇌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색채 미술 어린이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모르는 것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보면 무조건 받아들여 놓고 있다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계가 10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무수히 많이 봐왔던 것이 머릿속에 꽉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구별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는 초등학교의 4학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3,4,5학년도 5,6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시기라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사춘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사춘기가 아니고 유학이고 이것이 어떻게 거부를 일으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잘못됐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춘기예요 그때부터 사춘기에서는 어떻게 엄마인데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겠지 사춘기부터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이때까지 전부 다 거짓말만 가르쳤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애기 때는 어떻게 가짜 쪽 꼭지 같다 밀려갖고 지침을 했었고, 조금 더 그러니까, 어, 참잘했어요 했는데, 선생님 그러지 않는 내보고 잘했다 했었고, 내 공부하기 싫은데 맨날 공부나 해놔서 해줄이 어두고 잔소리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데, 놀이공원에 대만 주지도 안해놓고 이제, 열받게 만들고, 난 저거 가지고 싶은데 사주지도 안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 사춘기에서 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춘기가 우리 신체적인 변화도 있는 거지만은,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이 사고의 변화 때문에 이 반발심이 엄청나게 쉬는 거예요. 이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 완전히 빗나가잖아. 우리만 도체 못 믿겠다 하면 집 나가보는 거야. 그렇잖아. 이런 엄마하고 어떻게 살까 하면서 가뿐다이 말이야. 그러면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게, 엄마가고 이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엄마가고막 붙는 거지, 아니? 그러면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 아이, 엄마, 나중에 엄마를, 자식들은 엄마를 항상 무시하게 돼 있어요.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 엄마는 빨래나 해주고, 밥이나 해주고, 용돈이나 주는 사람을 지급해 본다. 왜? 그동안 너무 크지 말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는 노다지 크지 말이잖아 날때부터. <웃음> 날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받아들이는 이색채 미술 가지고는 답이 없어 이제 이것이 는이 우리는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풀게 되면 섭성심리를 풀어내는 거예요섭성심리 자기가 보고 느끼고 뼈었던 거 이것을 섭성심리다 이제부터는 이 습성심리가 다 차갑고 머리에 다다 다 봤단 말이야 이게 있는거뭐 책도 봤고 글자도 봤고 공부도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옳고금 잘못된 사람인 데는 반발하는 것이고 맞는 것은 내가 긍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타로카드는 어떻게 습성심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행동심리를 푸는 행. 동 그러면 섭성심리는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이 상담하는 게 쉽겠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행동심리는 어떻게 자기 사고와 판발에 따라서 반대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 행동심리는 아주 복잡해지는다는 거죠 그치?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현재의 심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가지고 생각해왔던 거 이것이 우리는 타로 카드는 행동 심리를 푸는 거예요. 이게 섭성 심리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와 심리는 어떻게? 해? 타고난 내 재능과 자의 능력을 푸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면 심리라고 하는 거야. 그제? 그러면 심리에는 이세 가지 성질이 있는 거야. 타고난 자기의 본질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이 있는 것이고 어릴 때는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습성신이 무조건 받아들이 공부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장과 주장 반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함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 이것이 우리는 타로 가더라거다자 그러면 이까지는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이 색채 미술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누가 필요할까? 누가 필요할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유치원이든 유아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여기에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여기는 우리는 집에 오게 되면 엄마가 있고 여기 오게 되면 아이가 이 삼각체제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어, 할머니도 있겠지. 그럼 할머니는, 응, 가짜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어. 자, 이렇게, 이게 엄마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지. 자, 이것이 상각체다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두뇌가발이 올바게 되고 이러면이 둘이가 중요한 거잖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가 올바른 심리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 그죠? 아기는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마는 선생님하고 있는 것은 토론하고 상담을 하면 되겠지 그죠? 선생님하고 부모하고는 상담을 하면 돼, 그지? 이 아이가 이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선생님 이렇게 좀잘 봐주세요, 이좀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상담이네. 그런데 아기와 선생님의 소통은 어떻게 할까? 애기와 선생님은. 애기와 선생님은 말통하나. 선생님의 그 사고와 애기의 사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하고 애기하고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해? 심리 가다고 드로잉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가르치면서 색상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통을 하게 되네. 그 선생님과 소통이고. 엄마는 어떡하? 엄마도 그러면 좋지만 엄마는 그런 걸가르키려면 낮에는 어린이 집에 가고 실컷 고생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집에 온까지 또 일하면 애기가 좋아하겠나? 안 하겠지 집에서 는 놀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놀까? 애기하고애기 아기 방치해 놓을까? 안 되지 방치해 놓은 애기들은 엄마가 바라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놀아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함께 놀라면 애기들이 휴대폰 갖고 게임하고 컴퓨터 갖고 게임하는데 함께 놀수 없잖아 그래서 이 색채 카드 갖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목소리>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색채 카드를 가지고 여기는 한쪽에는 색상이 들어 있어요. 한쪽에는 전부 다 색깔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우리는 어떻게 도형과 우리가 무늬가 들어 있어요. 숫자가 들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색상 공부, 도형 공부, 우리는 색칠 공부 이런 것을 동시에 다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을 하는데 엄마와 아이는 어떻게 놀이로 사는가? 함께 게임하면서 통하는 거예요. 무조건 물으면 아기들 답하나? 답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놀이하면서 엄마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풀어가는 거러면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하는 것은 놀이가 집중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심리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심리 테스트 하고 엄마가 심리 테스트 해갖고 이것이 우리는 함께 상담해가는 그러면서 애기들의 두뇌를 개발해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개발해 나가는 시스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되겠노 선생님과 엄마가 주장이 돼 엄마가 그럼 선생님은 어디가 있을까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가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는 심리상담한다든지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데 가 있을 것이고 엄마는 어떻게? 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니까 우리가 3살에서 7살까지 엄마들이 한 350만명 된다. 자그 다음에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거 관련되고 학원 선생님 이런 거 관련되게 되면 한 20만명에서 30만명 정도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 마케팅을 할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기들인데 하는 거, 그렇게 태교법 하는 거, 그다음에 색채 공부, 심리 공부 하는 거, 숫자, 도형, 색상, 두뇌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이것이 받아들이는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쉬다가 음? 시작을 또 하.